야, 이제 아하. 그림이 나오네요. 아하. 네. 주도전서 어떻습니까? 되니까. 네. 어, 되게 선한 매력에 빠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아, <웃음> <웃음> 아 예. 근데 좀 생각보다 긴장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아유 입식 자체가처좀 아, 아, 네. 예.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웃음> 네. <웃음> <웃음> 그렇죠. <그쵸? 웃음> 예 맞습니다. 확실히. 그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가 여기에서 부터 나온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이제 프로는 사실 매일같이 이게 일상이잖아요 예. 훈련하고 예. 스파링하고 이게 예. 일상이고 저희는 아무래도 이제 이런 격투기의 입장에서 보면 완전히 아마추어인거죠 사실 이런 스파링 자체도 더군다나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에서도 제일 유명하다는 지금 팀 매드, 동행. 네. 스파 <웃음> 링분이 오셔서 스파링을 하다 보 사실 저도 막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저도 긴장이 되는데 사실 이런 스파링을 처음 해보는 네, 우리 그창희는 네. 되게 많이 긴장을 했을 것 같아요. 예, 예. 신경 한번 얘기해 주세요. 오늘 그양 감독 TV에서 주중도 네? 선수님을 많이 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예. 팬이어가지고 그 팬이랑 같이 아니 제가 팬이구 <웃음> <웃음> 긴장이습니다 <웃음> <진짜 웃음> <웃음> 많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말 여러분들 이거 진짜 소중한 도전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무나 하기 힘든건데 정말 선생님부터 최창희 군까지 정말 대단한 도전이라고 생각하고 아, 그렇다고 중원전소도 잘하고 이런 느낌이 아닙니다 그렇다는 네. 느낌이 아니고 격투기에 도전한다는 자체가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대됩니다 네 오늘 차, 그 스파링을 하는 창희도 예, 많이 배우겠지만 또 사실 아까도 잠깐 예. 이렇게 그 훈련을 시켜주실, 시켜주실 때 우리 예. 이상수 관장님께서패드위그 해주시는데 예. 저는 벌써 그것만 봐도 그 짧은 순간에도 와 이게 정말 그 내공의 차이라고 아, 해야 될까 아, 아, 아. 예, 이 클라스의 차이를 벌써 느꼈거든요 예, 아, 아. 그래서 이제 티칭 메소드부터 또 우리 스파링하는 그 중간 과정, 또 스킬, 네, 음. 예, 그다음에 이제 스파링의임만 자세 이런 모든 부분들이 지금 이 순간 하나 하나가 다 저하고 창기 선생한테 지금 공부가 되고 있어요. 너무 좋은 예, 기회를 주셔서 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 네. 아야 멋있다. 네. 네. 말씀이 마스터죠, 네. 말씀이. <S> 그래서 황영욱 쌤이 이렇게 말한 겁니다. 아... 말씀하셨는데 빨려 <빨리> 들어가잖아요. 스킵 할 수가 없는 말씀입니다. 지도서안 빨려 들어간단 말이에요아이요 <웃음> 아, 아, <웃음> 지속됐는데, <웃음> 지속됐는데? 좀 예. 빨려 들어간 예. 것도 있긴 있습니다. <웃음> 예. 잘 찾아보면. 가시죠, 그러면 <웃음> 바로. <웃음> <쌤>! <웃음> <웃음> What o you get? 네, 이 녀석, 이 녀석, 이 녀석, 이 녀석, 이 녀석, 이 녀석, 이 녀석, 이 녀석, 이 말은 돼! 다은 돼! 말은 돼! 말은 돼! 말은 스트레스 주고! 스트레스 변화 주고! 자, 거 저기 해! 뭐? 한 명씩! 맞이! 맞이! 맞이! 맞이! 맞이! 맞이! 맞이! 맞이! 맞 자, 쩝발 오케이! 오케이! 한한다고고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스트레스 바꿔주고! 응. 어? 너무 딱딱해 지금! 괜찮기도 겨서니까 막! 가자저 괜찮은데? 네. 택이 너무 힘이 그 무서운 맞대 맞자. 그냥 우리가 손도 안 뻗고 다 했고 아, <목소리> <목소리> 哎这这这还没这这没这这还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 야야야야야야야 아 으아, 야야야야야야 으아, 으야야야야아 야, 아 으아, 으아, 으야야야 으아, 으야야아 으아, 으아, 야, 아 으아, 으아, 으 자태 준태 준태 아,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리 아 끝났다 아 끝났다 아. 끝다 어. 아. 아. 네? 네? 네? 진짜, 아. 신고이 아, 진짜 깜짝 놀랐다 제가 봤을때는 주동교 선생님이 지금 시합을 앞두고 굉장히 많이 그 받아주신 것 같아요 아아니다 저도 지금, 지금 많이 습니다 아. 벌써 아. 왜 이걸 <웃음> 아냐면 예, 이친구 지금 친구 호흡하고 중국생이 호흡하고 네. 완전히 이게 다 이게 클났스인것 같아요 네와 아, 네. 너무, 너무 진짜 근데, 잘 한대요. 진짜 잘하는데요 진짜 잘해요 제가 앞에서 느낀건 거는 킥이 너무 날카로워요 예알수 네. 없는 각에도 계속 막 이렇게 저렇게 요렇게 나니 네. 거니까 아, 네. 이거 이거 통화교틱에서 아. 충분히 쓸수 있는 기술이 네. 너무 많습니다 맞아, 지금 충있이 너무 잘하고 있어오블리키 비슷한 킥 뭐죠? 그 정강이 차지는 거? 네. 아 이제 초대차임라고요네 네. 발바닥으로 네. <웃음> 저번에 우리 네. 저, 지난번에, 네. 그, 배명호 선수 때리면, 그, 대차기라는 기술이거든요. 발 뒤꿈치 쪽으로 상대방의정나 응. 쪽을, 예, 응. 네, 강하게. 저 네, 이것도 기술입니다. 많이, 많이 어요 그거랑 겹차이랑 네. 예. 예. 그 다음에, 저, 궤도를 아셨는지 뭐, 그, 그, 네. 이런 것도 없이. 이것도 이제, 그때 말씀드렸던 낙함이라는 네. 기술, 도끼질인데요. 그거를 이제, 입식해서 좀, 단타로 위에서 주고, 좀 위에서 밑으로 내려치는 기술들은 아 익숙하지 가 않기 때문에, 뭐, 이렇게, 이게 계속 저희가 시험을 해보니까, 상대방한테 아주 큰 데미지를 줄 수는 없지만, 상대방한테 혼란을 줄 수는 있더라고요. 아 예, 굉장히 가능하다. 아아 네. 혼란은 진짜 인정하죠 아 그래서 아 이제 나, 나, 나, 그걸 주고, 네, 다른 기술, 연계 기술로 쓸때좀 도움이 되지 않나 해서 이게 아 택견의 각함이라는 아 기술이 아있 네. 요 네, 최창력은 어땠습니까? 스파이버의 뻥. 처음으로 이렇게 해봤는데 힘이 들어 몸에 힘이 들어가는 게 제가 느껴지고 힘이 네. 들어가니까는 더 금방 빨리 지치는 것 같습니다. 한 아, 실력이 처음이 <웃음> 아니에요. 아, 그, 진짜 이게 오랫동안 열심히 수련했다는 게 느껴집니다. 네, 아. 기술 체계가 잡혀있다는 게 느껴지고 그냥 하는 게 아니고 황의무생이 얼마나 많은 기술을 전수했는지가. 네. 저번에 그때 유튜브에 나서가르쳐셨던 기술이 다 나오고, 네. 기술 연계가 다 되고 하는 거 보니까. 스파이는 처음이신데, 예, 처음이 아닌 것처럼 보이죠. 스포, 스포로한테 보였어요. 아, 네. 네. 네. 그러니까, 음. 아니, 그런, 자, 뭐, 배운 거에 자신도 있지만, 이제 자기만의 근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막상 시합 때 그, 어, 때한 나한테 못한 사람 수없이 많거든요. 음. 본질이 엄청 강하게 네. 있어가지고. 제가 기회가 되면, 이친구를꼭 팀에 대해 유학을 <웃음> 좀 시켜주겠다. 아, 근데 아, 아, 정말 <웃음> 황인문 선생님 기술이 다 녹아있네요. 맞아 확실히 녹아있고, 이 주동준 선수한테도 정말 큰 도움 된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아, 진짜 많이 도움 됐어요. 정말 저는 이런 공격이 변칙적, 변칙적이라 해야 되나? 이런 공격들이 제 머리 너무 어지럽게 해서, 제 시합 때, 예. 또 다른 선수가 저한테 이렇게 할수 있잖아요. 예. 그때, 아, 이렇게 어지러워지면 안 되겠다. 이게, 이게 격투기도 역사가 좀 되다 보니까, 정형화된 패턴이 있거든요 그런 패턴인데 갑자기 다른 패턴이 나오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게 당황스러움이 네. 있죠 겹착기도착이도 그렇고 어, 그러니까 알수 없는 각도에서 나오는 이런 킥들이 저를 너무 헷갈리게 했고 예. 주먹도 이런 걸 하니까 와 너무 어지럽더라고요 그렇죠 보통 전면으로 날라오고 측면으로 날라오는데 아. 위에서 날라오니까 이런 것들 하니까 와 아.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저는 이런 걸 아. 연습해 본 적이 없는데 그, 정말 이건 진짜 진심으로 좋은 경험이 되는 스판인 아, 것 같아요 아, 진짜 경험이 네. 됐어요 네. 수동순 당하는 모습이 뒤통수에 아, 보이더라고 당하는게 <웃음> 아니 헤드기업께서 킥도 잘 안보이고 이런데 더어지럽더라고요아 진짜 발차기도 정말 잘하시고 확실히 잘하시네요 킥 자체가 정말 빠르신 분인거 같아요 아, 날카롭고. 킥이 날카롭고 또 정확, 정확도도 좋으시고 그래서 제가 더 말렸어요 <웃음> <웃음>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시죠 아, 너무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네. 예. 네. 감사합니다 양누